저 친구 또 저러네. 오히려 앞을 파면 얘기가 다르죠. WL 쿨딱 만다, 이거. 일단 너 죽고. 또 들러와봐. 어디가? 이 나와. 야, 여긴가? 고스. 아, 어, 피해주고. 이렇게 무경에 쳐주면은 아주 깔끔하죠.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독 따라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여기 여기 전과자들 많은데 전판 전과자 어제 전과자 그리고 나는 그냥 과자 요요요 o y 땅에선 날것이 살아 숨쉬고 자유가 판을 칠거다 그리고 전판 카멜 피해자 중에 한명이죠 아닌데 얘도 피해자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해뼈방패 들었나? 뼈방패 들었나? 여기다 아 틀렸어 고수 뭐 찍었는데 왜 크게 안쓰는데 아미녀언 쓰려고 뼈방패 게이드 뭔 소리야 형들 내가 언제 그런 드립 했어요 훨씬 곤란해요 좀 살짝 아쉬운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저는 과자예요 과자라고요 얘한한말좀 빨리 죽어주지 케인 오나? 케인 와도 이거 안돼 어차피 괜찮다 이거 케인 와도 상관이 없어요 저 이거 개립 봤는데? 다이브 할까보니 W 찍을려나뭐찍을려나 가야 되는데. 10가네요, 이 상태로. 갱각 만들겠다는 건가? 텔을 여기로 타면 무조건 갱이라는 소리거든. 샤밍갱인가? 어딨어요? 알려주실 분? 알다잉아 진짜 타고싶다 맞았음 탔다 진짜 맞았음 탔다 무조건 탔다 또 빠졌잖아 또 망패 아이표 안맞아? 포스. 그대로 일자로 나와버리네. 안 됐어요. 모요하고 제. 정리해줘. 와, 더 박아. 플래시. 해요, 어차피 아니 너무 같이 먹는데 이건? 스기티파팁 하나 클레드는 떨어지면 스킬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라인 밀면 더 빨리 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방금 알았어요 아 느낌이 뭔가 바텀 한턴, 한턴 가면 좋을 것 같아. 그치. 좋은 냄새가 나. 여기다. 풀 없잖아. 어깨 달아. 좋아요. 넘치 나쓸 슬쩍. 두 개까지? 아, 좋아요. 맛있다. 달아. 미드까지? 가는 중. 여깄다. 늦었다. 저 친구 풀이 없는건가 원래?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꾸 전국 순회공연 한바퀴 돌아서 렉사. 아 뭐냐 지금 이제 모데카이저가 저보다 좀 성장이 좋을수도 있어요 내 아까운 미니언들 몇개 타는거야? 여기서 올라갔어야 돼 그냥 아래로 내려가면 안됐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미 내려가 버려가지고 미드랑 바텀이 캐리해준다고요? 깨래, 글쎄. 한, 한 번으로는 좀 그런 거 기대하긴 좀 아쉬워. 한 번으로는 좀 아쉬워. 아이! 아! 아! 와우! 집중해! 한번더 가면 되겠다 물었는데찾줄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없다 를 <웃음> 머리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결국은 카이사랑 제가 해야 되는 조합이네요. 이제 보니까 좀 무섭게 그래. 오케이, 오. 그만해. 잘못했어. 지나갈수 있을까 여기? 주포 없기 때문에 일단 여지 만들어두지 맙시다 지금 칠렙이에요 모데카이죠. 괜히 제가 죽으면 안 돼요. 괜히 죽는 거거든 여기 지금. 아내태포 맞는 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바다형 먹어서 맞는 건 괜찮은데 태포저 친구 또저러네 어제도 저렇게 하다 졌으면서 귀여워 바다용이다. 저럴 시간에 차라리 견제를 하지. 바다형특개계 차는데. <웃음> 귀여워 죽겠어. 그래도 들어가면 안 돼요, 아직은. 아직은 아니야. 와우! 폴 완성이 와야 되는데. 첩탐 안, 안 되나? 여기서 가야지. 내 대폭. 싱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. 손뼈를 치면서 수발에 그니까, 게임만 하고 있는 순한 양한테 그러, 그러시면 안 돼요. 뒤에 케인이 보고 있었는데, 우리는 세명이서 보는 거라. 이제 는안 죽어요. 이제 이제 그, 주운포시가 나오면 이제 절대 안 죽어. 아니, 저 사람이 자꾸 도발한다니까, 나 만날 때마다? 감정표현 띄우면서? 어제, 어제 세 파, 어제 두 판, 어제 두판 만나고, 오늘 지금, 이거까지 세 판째인데, 만날 때마다 도발한다니까? 어, 안 돼요. 아, <웃음> 죽어버렸네? 보통 혼자 먹어라. 모델특 챔빨이라고? 클레드가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서. 할수 없다. 나이스. 클레드가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서. <웃음> 됐다. 와, 모델타워를 이렇게 깨다니. 탑에서. 이득이죠? 많이 녹여야지. 더 녹일걸. 땅맲 s u i t 면ここ에 있는 니다이딱 맞는다 n 더로 p t o 이거야 여기가? 아 m i c h i g a 무 w o 쳐주면은 아주 깔끔하죠. W 너무 뻔했잖아 인간적으로 그거 누가 나게 주니? 여기 까지 사주면 될것 같아요. 일단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멀어. 여기서 나타날까 싶을 거예요. Oh you d e a l i n you k e t o wow 나이스 어 여긴 좀? 이 대상? 나가요 그아 아무도 안 죽네. 죽으면 죽은 다음에 바로 칠라 그랬는데. 야, 세 명을 동시에 혼내줬어. 응? 그 도발하는 탑솔로, 그리고 전판에 응가산 보듀, 그리고 어제 탈주한 미드까지. 와.